건디배우곡 모당쓰는 제주어 일상생활 속에 잊혀져가는 동물이름 영불로 봅소 강생이 강아지 송애기 송아지 고냉이 고양이 몽생이 망아지 노을 노루 도색이 돼지 아이고 잘 도와 꼽지양 지다린 너구리 오빠 몰빼미 동박생이 동박새 곰생이 돌고래 얼씨구나 소중한 제주어 우리가 지켜서 합니다 제주어 만세